킥더 버블 킥벌레 b u r g e 오늘 i c k the burger. Kick the burger. Kick 야 h e burger. Kick the burger. Kick the b u r 야 e r Kick the b 장사합니까? 장사합니까? 응? 니 시간 없는데 자꾸 뭐 짜잘한 뭐이런 뭐뭐 평사 같은 거 말고 뭐파나 이런 뭐 부흥 같은 거 없습니까? 아. 뭐라고? 아, 아는뭐 어, 뭐 맞을 말 아니는데. 이렇게 안 웃어. 많이 와요. 계속 그러고. 진짜 제가 집중하고 장난치는 거 아니야? 나나자 원수 r o u n e d one f i g 라운 Round t o fight! Who's next? I'm Nuya.